안녕하세요 제시의 직거래소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의 탱크솔로 까르띠의 라인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탱크솔로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. 이두 제품은 아이덴티컬하고요. 왼쪽은 라지사이즈, 오른쪽은 스몰사이즈입니다. 외부는 18K 옐로골드, 우 그리고 뒷판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. 이쪽 또한 마찬가지고요.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두 제품 모두 배터리로 가는 코츠 제품이고요 먼저 왼쪽을 보시면 레퍼런스 넘버가 3169 오른쪽은 2743 그리고 이 제품의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인데 27.5mm 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가 35mm 이쪽에서 이쪽이 25mm 위에서부터 아래가 31mm 입니다 이와 같은 사이즈의 차이가 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가죽으로 된 엘리게이터 스킨으로 되어 있고 두 제품 모두 이렇게 똑같습니다. 핀 버클이고요. 요같이. <놀람> 보통 라지 사이즈는 남성이 차고요. 보통 스몰 사이즈는 여성이 차는데 아무나 당연히 가능하죠. 그리고 두께는 두 제품 모두 똑같습니다. 55.5mm. 이렇게 55.5mm이고요. 양쪽에 이렇게 나사로 살짝 되어있는 게 아주 예쁩니다. 이와 같이 되어있고요. 가보숑의 파란색에 예쁘게 크라운으로 되어있고요. 크라운을 돌려서 이 제품을 조정할 수있는데 이렇게 왕관처럼 되어있는 것도 이까르띠에 탱크 솔로의 하나의 특징입니다. 똑같이 되어있고요. 두 제품 모두 방수는 3 0 m 이고 배터리로 가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매장가는 출시가는 690만원. 주실가는 600만원 이었습니다 이두 제품 모두 아래 더보기로 가시면 구매하실 수있고요 가장 인기가 있는 까르띠의 탱크 솔로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 였습니다 짠